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싸웠거든요 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잘 화해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싸워요 혹시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커플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을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싸웠다고요 나도 속상해서 남자친구한테 뿜어냈고요 남자인 나도 요 속상해서 여자친구한테 뿜어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요 서로 또 화해를 해보려고 했고요 그렇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게 정말 두 사람 마음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여자인 나는요 내 나름대로 참고 있고요 남자인 나도요 내 나름은 지금 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 이후로 그 화해 이후로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쩌죠 남자든 여자든 둘다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치 보는 마음도 커지고 있죠. 잘해보려는 마음도 둘다 가득하고요. 애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별것도 아닌 말로 서로 다툼이 시작돼요. 역시 이번에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또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죠. 보통 이런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요 남자분들이 기억하는 여성분들의 모습은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유목조목 다 끄집어내서 이번 판에 벌린다고요. 네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한테 이랬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 이런 말들을 듣게 되죠. 그게 남자분들 입장에선 참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남자분 입장에서는요. 왜 과거 얘기를 다 끄집어서 이렇게 문제시하냐고 정말 너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또 들으면 요 여자분 입장에선 참 곤욕스럽다고요. 그럼 두 사람이 지금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던졌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여자분 입장에서는 요 상처를 주려고 한말 아니거든요. 물론 남자분 입장에서도 요 상처를 주려고 한말 아니에요. 근데 둘이 왜 이러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왜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서 남자인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여자도요.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호소를 하고 싶어요. 나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호소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호소하는 방법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도 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또 발생한 거고 그런데도 내가 지금 도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좀 안쓰럽다고 바라보고 나를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라는 그런 호소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들은 남자 입장에서는요. 남자도 여자에게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과거의 것들을 좀 덮고 네가 그런 서운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 없이 나를 대해주면 내가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 모습으로 너에게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는 게 나한테 몹시 괴롭고 결국 나는 너에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중이라고요 왜 여자는 하나하나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내가 참고 아팠던 부분이니까 그런 나를 좀 안쓰럽게 생각하거나 네가 이번만큼은 이렇게 또 넘어가 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니 라는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고요 남자가 말하는 너는 왜 과거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뒤흔드냐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도 그때 참 미안하고 사실은 억울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잊고 한번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또 다시 과거 얘기 끄집어내서 내 의욕을 떨어뜨리냐 라고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는 한데 호소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요. 내 여자가요. 그런 과거 이야기들을 끄집어냈을 때 바라는 말이 있겠죠. 그랬어. 맞아. 내가 잘 못해서 또 이번에도 아프게 했구나. 나잘안 바뀌지만 또 참아주고 견뎌줘서 고마워.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볼게. 과거의 것들 다 잊을 수 있도록. 그런 말안 나오게 내가 한번 애써 볼게. 이런 말을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남자 입장에서는요. 과거의 이야기를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조금 더 기운내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좀 품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가 여자라면요. 내가 남자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공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내 남자도 내 여자도 그 부분을 바라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서로 좋아서인 거겠죠 우린 이 싸움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 내 방어와 내 서운한 감정들을 상대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그렇게 돌아서고 나시면 또 후회하시잖아요 내가 좀 너무했었나? 내가 너무 상처를 줬나? 이 마음 갖고 계시면서도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음번에 다시 누군가 화해를 신청했을 때 화해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눈치만 보고 계시지 않는지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내 여자친구가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냈을 때 남자인 나는 똑같은 이야기로 왜또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냐고 이야기하고 계신 건 아닌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나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도요. 나와 같이 나를 많이 아끼고 있어요. 나하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 안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잘 안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잘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믿어보시는 게 맞겠죠. 좋을 때 잘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잘 안될 때 내가 안되는 것처럼 내 상대방이 안되는 것까지 품어주자는 아니더라도요. 내 상대방도 잘 안될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해보는 거. 내 상대방이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관계가 생각보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마음이요 서로 애쓰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